이 없다. 결심적 보통이래. 아, 수량이라는 표를 쓰기도 하는데, 부정대명사에서 우리가 네. 뭘 봐야 되냐면, 아, 원. 원과 먼저 이틀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죠 원과 이틀 차이를 우리가 바로 알아본 다음에 뭘할 거냐면, 자, 계속 나가. 원과 어화도와 one, another, oh. one, 그 다음에, 디아 e o t h e 요 관계를 묶 거고요. 빨리빨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여기서 묶 거냐면, 어과 s 과디아 e 즈 또는, 그냥, 아, 들지이 차이점을 볼 거예요.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정리 들어갑니다. 먼저, 원과 이틀 차이는 뭐니? 역시 원은 부정되 명사인데, 자, 봐봐. 이 개념이라는 거 있잖아. 뭐 공식하러 하면굉이히 좋아요, 이거. 자,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부정반사 플러스 명사가 올 자리에 쓴다. 자, 봐봐. 잘 봐. 설명. 원은 어디에 쓴다? 부정관사는 어나 언백이 없으니까. 여기 무슨 명사와야? 단수명사. 자, 부정관사 플러스 단수명사가 뭐? 올 자리에 써주는 게 원이야. 무슨 여기 있다. 이틀은 뭐가? 어떨 때 쓰죠? 그죠. 정관사 더 플러스 단수명사가 올 자리에 있습니다. 볼짜리에 쓴다 이얘기를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들이 부정관사와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부정관사는 요거는 이제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요 종류 요거는 지시하는 개념을 그대로 봤습니다 지시대상이 있다는 얘기대요 지시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가 난다고 자, 아주 작게 쓰고 있어 지금 지시대상이 있다고 크게 있을까? 시시 대상이 존재한다 얘는 그냥 뭘 나타낸다 하나의 종류를 나타낸다 자 이제 예문 보면 알수 있다 예문 보면 알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볼게요 A B에 대화를 한분들 한번 잘 보세요 보통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 나 어제 자 만화책 한번 샀어 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샀어 아이고 뭐? 뭘 샀다고? 어? 컴이 있고 만화책 한번 샀어. 언제 샀어? 어제 샀어. 어? 어제 샀어. 예스터데이. 신범하네 이렇게 조금 꺼아줘땅 좀. 됐어. 그랬더니 자 그거 나 빌려줄 수 있어? 그지? 네가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니? 미. 자 질문 원을 쓸까요? 이틀을 쓸까요?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문제화 시켰어요. 바로 개념잡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원.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둘그 중에 하나 다연 모양 원 원이, 원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시에요? 이시죠 왜 그럴까요? 한 여자리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부정관측으로단순가올 자리는 원을 쓰지만 네가 원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는 어부기올 자리가 돼한 네. 권을 빌려주고 어. 아니야 한권 샀는데 그거 빌려줄지더보기 나올 자리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틀야. 야그책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니? 그치지 이렇게 써야지. 모른 표가 빠졌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자 지시대상이라고 그랬잖아. 그책그 책. 이책 그책 받는 거 아니야? 이 책. 이거 종류가 아니라 만화책의 한 종류를 빌려다 놓는 게 아니라 네가 어제 산그 만화책을 빌려다 놓는 얘기니까 지시대상이잖아. 그래서 더 부기 올 짜리는 이트 써준단 말이야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정관자 더 플러스 안중용사골 짜리는 이트 쓴다. 부정관자 플러스 안중용사골 짜리는 원을 써준다. 보통 종류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 달라 이해가? 응. 만약에 카메라를 잃어버렸어. 아 어, 나는 있잖아 나는 어제 카메라를 잃어버렸어. 어 로스트 잃어 잃었다고요? 어 카메라를 카메라. 어 카메를, 카메를 아니면 나의 카메라니까 마 y 카메를. 자이 씨발 말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언제? 어제 yesterday. 자 뭐라고 써야 돼? 어? 아, 어 카메라로 써도 상관없고 많의 카메라로 써도 상관없는데. 없는 해, 아씨, 카메라. 뛰어야 되겠다, 씨. 카메라. yesterday. yesterday. 됐네. 어제 나의 카메라를 잃어버렸어. 라고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뭐야? 어, 그럼으로 나는 다시 하나 살 거야. 라고 할 거야. I will buy. 나 구매할 거야. 뭐를? 원. 아니면 이 a 어떻게 답이야? 원. tomorrow, 내일. 네. 원이죠, 당연히. 카메라 한대 사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 카메라를 살 거야. 뭘 잃어버렸는데? 카메라 잃어버렸는데 그 카메라를 살 거야. 너 카메라가 올 자리가 아니라 뭐야? 어 카메라가 올 자리잖아. 어 카메라, 카메라 한대살 거야. 이렇게. 아... 이해가 그래서 원을 쓰는 거야. 이해했어? 저거 저렇게 이해해야 돼. 여기에 올 자리에 어 명사가 올 거냐? 더 명사가 올 거냐? 이걸 여쭤한단 말이야.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뭐가 올 것이냐. 알겠어?